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밤이에요. 부산은 추석이 지난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올라가는 폭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대로 있어 가지고는 자꾸 가격이 더 도망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를 사고 싶을 때살 수가 없는 건 아닐까 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혹시 부산이 조정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 전에 어, 올라간 이 시세에 매물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어,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조랑 소장한테 그동안 주셨습니다 어, 일이 너무 바빴었구요 어, 바쁘다 보니까 전화로 엉대를 자세히 하기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빴고 어, 그리고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도 정말로 감이 안 오는 이런 시장에 어,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가 근거를 어, 여기 부산장을 잠깐 한번 살펴볼 거구요 어, 여기 돼 있죠 이 부산은 어, 전체가 여기 주간 동향입니다 이게 주간 아파트 동향이 조금 그래도 좀 빠르게 최근 거를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주간 동향을 한번 볼 건데요 8월 12일 17일 24일 8월 첫 주부터 지금 이제 11월 말 끝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부산의 평균은 8월 달부터 계속 오름입니다 오름인데 상승폭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상승폭이 어, 보시면 10월 26일 10월 마지막 주에 와서는 폭이 더 커져가 있습니다 어, 10월 19일도 폭이 제법 크죠 요건 평균을 낸 그런 부산의 시세거든요 어, 그러면 해당 우리 구별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살고 계신 구가 어느 구입니까 어, 부산은 이제 중부산권 그 다음에 동부산권 서부산권 어, 이렇게 권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이게 보시면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 먼저 중부산부터 잠깐 보면요 어, 중부산은 그야말로 부산의 가운데 자리겠죠 어, 거기 있는게 부산의 중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구는 요 어, 8월, 8월 첫 주에는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쭉 내리던 그게 중구는 한동안 방향전환이 안되고 계속 좀 내리고 있었어요 8월 첫 주부터 여기 8월 마지막 주까지 8월 한 달은 중구는 내렸습니다 그죠 근데 9월달 들어서 이렇게 잠깐 돌아서더니 또 계속 또 빠지는 그런 장이죠 그러면 언제까지는 지도 한번 봐야죠 야, 중구는 계속 내리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 한국 감성원 차트에서는 중구는 아직 방향 전환을 못했습니다. 계속 하락, 하락세네요. 중구는. 하락폭도 뭐 좁혀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 중구는요. 어, 그리고, 서구는요, 8월 초에는 이렇게 내렸는데, 그 다음에 어느새 설금설금 방향전환을 했네요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은 서구는 아예 차트가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구도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네요 어, 동구도 마찬가지네요 어, 동구 역시도 여기 보시면 어, 8월 달부터 이미 동구는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돌아서 있는데 어, 역시 상승폭은 어, 서구나 동구나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서구가 약간 상승폭이 더큰 그런 정도의 어, 상승세네요 어, 그리고 영도구는요 8월 초에는 어, 그냥 이렇게 보합이던게 8월 말에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금 계속 9월달 한달또 계속 보합이더니 지금 10월달에 아주 그냥 살짝 그냥 돌아서 볼까 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요 굉장히 미비하죠 0.3 뭐 0.1 요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게 또 어디에요 어, 그런 장에 와있고요그 어, 다음에 부산친구는요부산친구는 8월달에는 어, 이렇게 플러스 폭이 유지가 되고 있던 것이 8월달에 보시면 0.18, 0.11, 0.18, 0.1 이런 식으로 8월달은 플러스였죠. 그러다가 9월에는 살짝 8월보다는 조금 이렇게 보합에 가까운 그런 주가 많았습니다. 제자리인 주가 많았고요. 그럼 10월달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10월달은 부산진구는 아직은 흐름은 약합니다 그죠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서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산진구가 어, 10월 이제 중순 넘어서서는 아픈 어, 10월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늘어나 있죠 어, 9월보다는 좀더 많이 늘어나 있고요 어, 아직 폭이 크지는 않지만 플러스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그 다음에 남구는요 8월 달에 0.17 0.16 이러던 것이 보시면 요 0.17, 0.16, 0.1, 0.11, 0.13 쭉 비슷한 폭으로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던 것이 자, 남구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폭이 10월달에 들어서는 좀 커져 있어요. 남구의 상승률이 지금은 0.47이죠. 10월달에 들어서 0.14, 0.16, 0.23, 0.47 상승폭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남구가 0.47이면 작은 폭은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런데 연재구 한번 볼까요? 연재구는 8월달에 0.18, 0.12, 0.14, 0.14 이러던게 9월달에 0.12, 0.14, 0.18, 0.25 조금 커졌죠 그러던게 10월달에 들어서는요 연재구에요 연재구 쭉 보시면 상승폭이 확 커져가 있어요 10월초에 0.15 이던게 0.39 0.48 0.63 나오는 매물이 그 쪽쪽이 소화가 다 된다는 소리겠죠 연재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네요 어 요거는 어, 신축 아파트가 뭐 이렇게 또 있다든지 이러면 그건 또 상승폭이 좀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는요. 이건 뭐 수영구하고 해운대구는요. 두개 같이 한 묶어서 볼까요? 수영구 8월달에 0.41 해운대구 0.49 그 다음 0.29 0.61 수영구 0.64 해운대 0.55 0.46 0.52 뭐 주거이 받거니 있죠. 올라가는 폭이 9월달은 8월보다는 약간은 소폭,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지만 여기에 10월달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해운대구하고 수영구가 10월달에 와서 이렇게 보면 수영구 지금 10월 마지막주에 0.66이죠. 수영구가 해운대구도 0.66이에요. 수영구는 어, 8월, 어, 그 10월 셋째 주에도 0.66이었죠. 현대구 0.52였어요. 어, 요건 상승폭도 크지만, 이 상승폭은 매매가에 대해서 그 지수를 나타낸 거잖아요. 지수가 클수록 상승 금액은 더 크다 소리예요, 이게. 땅콩 한 바퀴하고 수박 한 바퀴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입니다.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에 검정구하고 동네구도 보시면, 어, 금정구는요 어, 8월 달에는 보니까 0.8 이었어요 8월 달에 그 폭은 동래구는 0.35로 금정구보다 훨씬 폭이 더 큰데 요 금정구하고 동래구 묶어 보면요 금정구는 0.1 약금 미만에 요렇게 9월 중순까지 갔습니다 그죠 동래구는요 0.35 0.27 0.21 0.21 쭉 금성구에 거의 두배 정도의 수치로 상승폭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9월 10월을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 금성구하고 어, 동래구가 상승폭이 동래구가 꽤 많이 커져 있습니다. 동래구 폭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10월달 들어서 0.49 0.34 여기 앞에 0.21 0.26, 0.19, 0.21, 0.34, 0.49 폭이 검정구에 거의 2배, 3배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로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 수영구, 연재구, 동래구 이 4개는 10월달 들었어도 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조정 묶인다면 이 4개구가 가장 유력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는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있는데 여기도 8월부터 여기 한번 보세요 기장구는 계속 마이너스고요 기장구는 기장은 아직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직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 북구 강서구 사상구를 보면 8월 여기 10일부터 계속 플러스였어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도 0.1에서 뭐 0.45 사이에 계속 비슷한 폭으로, 이게 보시면 플러스죠. 그러던 게, 상승폭이, 어 이게 보시면,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요 모든 것이 8월 달보다는 상승폭이 다 커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전체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컨틀로는요, 이게, 어, 다른 거 없이, 컨틀로는, 어, 해운대구, 수영구, 연재구, 동네구는, 정말 조정이 묶인다면 묶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좀 리스크를 대비를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운대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좀 매매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라 갔었어요 해운대구하고 수영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 이렇게 기존 아파트들이 있는 곳에는 이미 인프라가 거길 다 따라가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권린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발전되어 있는 그거좀 유지되는 그에 아파트가 더 좋아지고 늘어나는 이런 게 보태지는데요. 어 사실 아직 그 재개발 지역이 들어서는 아파트 있죠. 그런 재개발 지역이 많이 들어서는 아파트는 나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재개발 아파트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를 어, 만약 아직 지금 어,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어, 가격이 호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보다는 조금은 덜간 아직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을 유심히 잘 관찰해 놓으시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그 시세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레벨의 수준의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면 기존 구축 재건축 되는 그곳보다 더 훨씬 멋지게 동네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할수 있는 곳이 재개발대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들 중에 하나가 초롱소장이 사무실이 지금 이사를 와 있는 이 대연동이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대연 3구역, 대연 4구역, 대연 8구역, 우암이 구역 그리고 뭐 오양양지, 거의 힐스테이트가 들어서죠. 그리고 양우내 안에 그리고 이미 들어서 있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지금은 레전드만 덩그러니 있어요 이 대연 삼, 대연동이라는 여기 남구에 나중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아주 고급지고 멋진 단지로 아마 바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수영구에 가까운 그런 남구에 어 이미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뭐 혁신이라든지 뭐 그런 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의 아파트가 당연히 그에 맞는 학군도 갖춰져 있고 어, 주변 맛집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가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이미 거기는 갖춰져 있죠 거기도 좋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바뀔 곳이 재개발 대단지가 들어설 곳의 그런 단지예요 다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인프라들이 학원이며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학군이라는 그 학교는 당연히 고급 아파트가 들었으면 그 아파트에 학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곳들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또 그런 그 지역에 지금은 재개발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어 매물도 많지가 않지만 뭐 대연 3구역에 어 물건 한두 개 그리고 뭐어 대연 4구역 대연 8구역 어쩌다 한두 개씩 정도의 매물은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어 부산의 재개발은 지금 물건들이 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웃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무섭다 할 정도로 물건들이 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여유자금을 일정액 들고 계신 분들은 그걸 돈으로, 돈으로만 들고 계시지 마시고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 이 얼굴 때문에 차트가 가려서 안 보였겠네요. 어, 한번 보시고 여기에 부산이 어떻게 변해가 있는지 여기 마지막 지금 10월달 쯤에 올라와 있는 이 수치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가파른 수치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조정이나 투기에 묶인다 하면 어 어느 구역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주간 그 아파트 매매 지수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컴퓨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버벅대 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한 2주 동안을 일도 너무 바빴지만 이제 손을 싹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 데이터도 다 날려 버렸구요 <웃음> 다시 또손바 이렇게 많아졌어요 어, 짬짬이 이제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